오와 어, 어? 이즈는 뭐지? 저치했어내 <웃음> 패기로 빠진건가? 라인전에서 털렸던 기억이 안좋오거 시야 없는 데서 싸우고 이 그지 같은 놈들아 지금 라인도 개발려서 오브젝트를 뺏는 거 외에든 싸움을 하면 안 되는데 이씨, 이씨. 바보야? 바보들 밖에 없어? 아 진짜. 음. 럭스요? 그래볼까? 아, 이상하게 스웨인 서포시요. 여러분들 좋다고 하잖아요. 근데 저는 솔링만 돌리면왜 스웨인이 그렇게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. 그래서 그제본 계정의 스웨인 승률을 보면은 3투예요막막 오데스 <웃음> 막 구데스 막, 막, 막 이래. 유 이상하게 막.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내 이야기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 뭐야 Hello there. <웃음> <웃음> <웃음> 뭐 하자는 거야? 진짜 뭐 하자는 거냐 너네? 야 재밌긴 하겠다 한번 해보지 뭐 승률도 박살난 판에 씨, 해봐! 아 승률도 박살난 판에 해 그냥 멋져요. 이제 숨 멋져요. 이제 피 없어요. 오 비드 뭐야? 오, 오시 없는 거 싫어야? 내가 피를 저렇게 다 깎아. 학살 중. Q좀 맞춰봐 제발 음. 어, 반대로 썼어야지 어 됐다 Q거리가 사실상 뭐야 야야야야야 싸우지마 싸우지마 싸우지마 싸우지마 싸우지 시작인가 와, 이가 안다! 와, 이 뭐야! 카이가 던지는 것 같은데, 이제? <웃음> 야, 이거 미드 던진다. <웃음> 음, 초시계도 없어! 너가 버렸 <웃음> 와, 근데 세트 CS 봐봐. 누시아한테 당했어. 시계 당했네 어, 어, 어, 와... 나 생각해 보니까 골라서 지켜줄 수 있잖아? 사원대 중에 지금 골라서 지켜줄 수 있는 거 아니야? <웃음> 아... 나 던져. 아, 진짜 미치겠네. 와, 미쳤어. 둘이 이러면은 아. 뭐야 이제 아프다고 와아 오, 나이스 아 이거 도와주자 무시한 난 모르겠다 아 먹자 와 와와 <웃음> 미쳤다. <웃음> 이걸 왜?